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립산타입니다 지금 저는 학교에 가고 있는데요 등교하는 느낌으로 어,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어, 저도 이번 연도에는 뭐 학교를 거의 안 나왔거든요. 또 우리 대학생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등하교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등하교를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한 30분 그 다음에 어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 은 40분에서 50분 정도 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가면서 등하교 오토바이로 하면 은 어떤지 어 대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별거 없긴 한데 가성비는 어떤지 또 어떤 게더 이득인가 이런 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빼고는 오토바이로 등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특히 이렇게 날 좋은 날엔 오토바이로 등교하면은 마치 공부가 잘될것 같은 어 착각에 빠지곤 하는데요 실제로 뭐잘 되는 건 아닙니다 출퇴근은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차가 막혀버리면은 운전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거든요 여기가 지금 한강대교 쪽인데요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조금 날씨가 슬슬합니다 가을 하늘이라서 그런지 하늘이 파랗네요 구름이 한점 없습니다 이런 날에 운전하기 정말 싫거든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이런 날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노들로를 타야 되는데 차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아, 들어가기 힘들죠 아, 오늘 날씨가 정말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네요 <웃음> 여기 한강 항상 이쪽 오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자동차 전용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도 탈수 있게 바뀐지 좀 됐습니다 아까 하던 말 그대로 이어서 하자면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를 한다 장점 첫 번째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 저처럼 30분 내외에 있는 학교에 해당하는데요 차가 막 미친 듯이 막히거나 뭐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차량 흐름과 시간대에서 운전을 하게 돼서 학교에 가면은 보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어우 63빌딩이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빠서 라이딩 많이 못 가신 분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는 길이 워낙 이렇게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이딩 하는 거다 느끼고 다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뭐 오토바이 가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교통비가 생각보다는 절약이 됩니다. 지하철비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연비에 따라서 바이크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대체로 잘 나오거든요. 제 거에요. R3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는 나눠주는데 주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케바케인게 고백 이랑이나 운전 습관이 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연비가 안 좋겠죠? 제 생각에는 연비 나쁘지 않다 봅니다 특히 뭐 등하경으로 뭐 125cc짜리 스쿠터나 울프 또 슈퍼 커버 이런거 많이 타시거든요 그런거 보면 연비가 그냥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진짜로 막40 50 넘어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이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부가적으로 오토바이가 니까 주말에 놀러 갈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바이크 타고 학교를 가게 되면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특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거 뭐 얼마짜리냐 이거 뭐 한번 태워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어떻게든 물어봅니다 많이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이크 통학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는 날씨를 많이 탑니다 이거는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라면 1 0이면배 100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날씨를 진짜 많이 타요 특히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차라리 등교할 때부터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은 어 그냥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겠네 라 생각을 하는데 가다가 비가 오거나 하교할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난감해요 뭐 조금 오는 거는 그냥 맞고 가면 되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왔다 아 그러면 이제 아비 홀딱 젖고 가는 거죠 그냥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면 은 날씨 어플과 굉장히 친해질 겁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날씨 어떤지 봐야지 또 운행을 할수 있을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 어플과 굉장히 친해집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씨 탓인데 매우 덥거나 매우 추울 때 오토바이 탈때 조금 힘듭니다 아무래도 계속 밖에서 타기 때문에 매우 좋으면은 땀이 엄청 나는 상태로 수업에 들어가고 매우 추울 때는 몸이 얼어있는 상태로 어,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면은 어, 들어가자마자 지쳐요. 한 10분 정도는 지쳐가지고 몸을 때리는 것 같아요.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안전 운전 한다는 가정 하에 여건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재밌어요. 재밌어요. 굳이 뭐 비싼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어, 자기만의 바이크를 갖게 된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어, 일입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통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어, 이상하게 저희 학교에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본 거일 수도 있는데 어, 많이 안 보여서 좀 아쉬워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봤는데 부가적으로 유지비가 얼마 들고 이런 게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중고가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굴린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만 25세, 24세 이하로 들어가잖아요 기종에 따라 이것도 보험비가 틀리긴 한데 보험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와요 100만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소모품! 소모품은 중고를 어떻게 샀는지에 따라서 어, 천지차별이지만 엔진오일이랑 필터, 타이어 이 정도 있는데 타이어는 자주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유지비에서 재배를 하면은 어, 기름값과 어, 엔진오일 정도가 있습니다 제거 코터크 기준으로 엔진오일을 두통 먹어요 125cc 바이크를 산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한 개를 먹습니다 2-3만원 하는 것도 있고 4-5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어, 그거는 자기 바이크에 맞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엔진오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뭐 자기가 뭐 장거리를 엄청 많이 간다 이러면은 많이 갈아 줘야 되겠지만 이름값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많이 안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충전할 때만원 정도 넣습니다 꽤 오래 타더라고요 매일매일 탄다 가정했을 때한 2, 3일 정도는 충분히 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희 학교에 다 왔습니다 지금 짐을 가지러 가야 되거든요 되게 작아요 저희 학교가 오토바이 여기 놔두고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일단 학교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렸다고 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타도 되는데 그냥 계단으로 내려갈게요 대면 수업이 없어진 이후로 학교가 조용합니다 제 짐은 여기 있거든요 열렸다 왜안 열리지? 오쉣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지? 일단 어, 이거 카메라를 놓고 짐을 가방에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짐을 다 챙겼는데 책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지금? 운전할 때 힘들 것 같아요 다시 밖으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옷을 좀 얇게 입고 게 잘한 것 같아요 바람은 차운데 햇빛이랑 무게가 있어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영상이나 좀 담아야 될것 같아요. 네,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학교가 도서관입니다. 이쪽은 도서관 앞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 위쪽에서 보는 풍경인데 운동장 보시면은 야구 쪽이랑 축구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하면 좀 불편한 게 서로 부딪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여줄 데가딱히 없습니다 저희 학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잔디밭 이런 거는 되게 잘돼 있어요 뭐 작은 만큼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번에 근데 어 신입생들 어떡합니까?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러 왔을 텐데 집에서 사이버 강의는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뭐 약간 축제, 동아리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환상 아니 환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밌을 것 같고 막상 해보니까 재밌긴 했습니다, 사실로 보여드릴게 없어서 이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여기가 공간이, 공간이. 제가 이제 당분간 영상을 촬영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